너는 나의 너는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야 너의,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매일마다 꾸고 싶은 꿈이야 Baby without you I can't do this anymore 너는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매일마다 꾸고 싶은 꿈이야 Baby without you I can't do this anymore 너짓 뻔 집 앞이니까 나와줘 시간 아까워도 잡아줘 내두손 그냥 보내지는 말아줘 와인 머리 세개 피어싱은 세개 너는 좋아했지 나의 발베개 우린 서로 아파 하는 짓도 나빠 하나밖에 없는 다운타운 베이비 너는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 Without you. I can't do this oh, downtown baby야. baby without you I can't do this anymore drink all night long. 네 I d o w n t o do w n o w n t o b a b y without you I can't do this a n b a b y without you I can't do this r e a d m r n n i n i n i a n a n n t n i a t o n i h y o o e 너의 앨범 나를 사이로 지금 아프더라도 It's alright, 시간이 지나가면 It's alright, 너의 마지막은 너무나 차가워 그래서 그리워 너의 빨리 안아줘 I'll make you smile 조금만 기다려 너가 없는 날에 는 raining I'll do anything 조금만 기다려 맑았던 하늘도 다시 보니 g r a y 술도 한잔 못했던 너가 널 만나 술도 한잔 못했던 너가 날 만나 마음이 아파 너는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매일마다 꾸고 싶은 꿈이야 Baby without you I can do this a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매일마다 꾸고 싶은 꿈이야 Baby without you I It's okay baby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을게 It's okay baby 널 위에 는 핸드폰을 켜놓을게 It's okay baby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을게 It's okay, baby. 내 휴대폰을 켜놓을게. 너는 나의 다운타운 베 o w 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매일마다 꾸고 싶은 꿈이야, baby without you. I can't lose. 너는 나의 downtown baby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매일마다 꾸고 싶은 꿈이야, baby without you. I